어드벤텍 KR 기업 소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드벤텍 KR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 류재수라고 합니다 먼저 어드벤텍은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에 설립이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약 한화 기준으로 약한 2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이으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1983년도에 대만에서 산업용 IoT, 산업용 컴퓨터 시장을 처음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IoT 산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솔루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는 저희가 Enabling an Intelligent Planet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실제로 산업용 IoT 솔루션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예 제조하는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저짐 콜린스라는 책에 고트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3이 펀더멘탈 프린스펄이 있는데요. 저희만의 이제 미션과 크로스 모델 그리고 포커스 코를 설립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찾는 인재상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총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이타심을 보유한 포용력이 강한 그리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입니다 총 약 27개국에 약 90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약한 8천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매출 비중은 아무래도 노스아메리카 그리고 그레이터 차이나 쪽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포함한 노스아시아 쪽이 약한 20% 정도의 매출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산업용 IoT 산업용 그 컴퓨터 시장에 워낙 이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비중한 모든 이제 브랜드 오웨너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모든 인터브랜드를 통해서, 인터브랜드를 통해서 뭐 대만에서 이제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기업으로 저희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업용 컴퓨터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전 세계 1위의 시장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한 34%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저희는 1910년도부터 비, 그 미션을, 미션과 비전을 Enabling an Intelligent Planet 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산업용 솔루션, 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솔루션을 저희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IoT 시장에, 예, 저희가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저희가 이제 뭐, 이, AI 그리고 뭐 산업용 IoT 인더스트리 4 0를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 영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와이즈파스라는 와이즈패스 와이즈파스 4.5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저희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잠깐 보여 드리고 싶고요. 저희 어드벤텍 KR 그러니까 한국 지사는 어떠한가를 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좀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 저희는 1998년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우회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그 상장도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1 9 1 0 2010년, 2009년부터 저희가 그 단독 법인, 그어드벤텍 지분 100%를 보유한 외국계 법인으로 저희가 다시 발더듬해서 연간 매출 약 작년 기준으로 73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연도의 매출 타겟은 약한 83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연 성장률을 약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라거 알려드리고 싶고 한국에는 약한 1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 사업 분야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IoT 사업부 인베디드 IoT 사업부 서비스 IoT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IoT 사업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계신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그 구현하고 있는 산업용 IoT 시장을 저희가 타겟하고 있고요 인베디드 IoT는 역시 이게 인베디드 보드를 이용한 맞춤형 보드 개발을 하는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IoT는 그 물류 자동화 그리고 의료 자동화라는 사업을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B2B 시장을 겨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뭐 오토메이션 월드가 그러니까 AMX를 통해서 저희의 그 솔루션을 소개하고 저희의 맞춤형 예,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좀더 나은 좀더 개발된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박람회랑 솔루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전략적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의 고객사도 다양합니다 뭐 실제로 뭐 쉽게 설명드리면 공장을 소유한 모든 기업들은 다, 저희, 다 저희의 고객사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 그 강서구에 본사를 위,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중부지사를 통해서 실제로 중그그 그 오산과 청주에 있는 모든 반도체 공장들을 저희가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채널 파트너사를 통해서 경남 경북 사업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력적으로 저희가 그 구인을 하고 있는 분야는 기술 영업 분야와 기술 지원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든 인력들은 실제로 기술 영업과 기술 지원을 서포팅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술 영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산업용 IoT 시장에 실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술 지원 분야는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포팅해주는 다양한 기술 지원을 영위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뭐 수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리딩 코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기술영업과 기술지원 분야에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